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09회 복귀 방송입니다. 어, 1009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월요일 날 대분류 어, 또 특이 패턴을 방송했고요, 어, 화요일 날은 로또 용지 분석, 수요일날은 관심구로 금요일날은 어, 세수 중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어, 목요일날은 개인적으로 지금 어, 일이 바빠 가지고 자료를 못 올려드렸어요. 어, 그 봄철 아스면서 제가 어, 유신수를 신으라고 어, 가끔 예상치 못하게 일이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렇게 자료를 어, 못올리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1009의 대분류 복귀입니다. 어, 1그룹에서는 2월수 44가 나왔고요이월수에서는 어, 어, 29, 34, 어,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그룹에서 4개가 출했네요 어, 2그룹에서는 어, 기타에서 15, 어, 보너스 볼 20, 또23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어, 3그룹이 또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2연멸이 됐죠 2연멸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 월요일날 방송할 때 3그룹이 전, 어, 1연멸이기 때문에 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간혹 이연멸도 있는데 이렇게 흔치는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그래서 저도 출할 줄로 알았는데 이연멸이 됐습니다. 또이 그룹에서는 이중북과 삼중북이 동시에 또 전멸을 했죠. 어, 그1 5에서 출발하면서 어, 단번대가 또 저, 모두 어, 전멸했고요. 어, 그래서 2중복과 3중복이 1010회에는 우리는 필출할 거라고 봐집니다. 또 여기 3그룹에서, 3그룹도 역시 필출할 거라고 봐져요. 2연멸이기 때문에요. 자, 다음은, 어, 특이 패턴입니다. 어,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들이에요. 4수죠. 1, 14, 27, 40. 이게 풍당 퐁당 풍당이 현재 7연속 왔는데요.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었죠. 아 여기서는 42 출을 해서 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여기는 살펴봐야 되겠어요. 어또 특이 패턴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이제 풍당 풍당 10연속 1 0연속으 와서. 어, 특이 패턴 2라고 흐름이 반대 방향이죠. 이거는 출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고 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였는데 어, 전멸을 해서 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특이 패턴 두 개가 모두 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이 우측 사선인데요. 이 우측 사선에서 이 18을 제외하고 제거하고 외하고제 보면 이 다섯 수가 현재 7연멸 중이에요. 1에서부터 현재까지 6연멸이 딱세번 있었는데 신기록 중이었죠. 었 그래서 이번에 추락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34가 추락했습니다.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1 가로라인이죠. 어, 회에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딱 다섯 번 있었는데, 어, 타이 기록이었죠. 4연멸 중이었어요. 어, 그랬는데, 또 전멸을 해서, 이제 신기록이 됐습니다. 이제 5연멸로 넘어갔어요. 어, 1010회에는 이제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현재 신, 신기록입니다.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어, 세 번째입니다. 이끝스죠 이거는 1에서부터 현재까지 8연멸이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7연멸 중이었었어요. 타이 기록은 아니었어도 출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전멸을 해서 이제 타이 기록이 됐습니다. 8연멸이 됐어요. 그래서, 어,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8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1 0 1회에는 이제 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네요.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예요. 이거는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7연멸이 한번 있었고, 8연멸이 두번 있었는데요. 이세번 이에는 6연멸 이내에서 다 출을 했는데, 아, 이거 또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7연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1010회에도 여기는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불주변수죠. 여기서는 어, 불치변수가 이번에는 어, 몇, 몇개안 됐죠. 7 수였었어요. 어, 근데 여기서는 보너스 볼 20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루트 용지문서 여섯 번째입니다. 칠락이죠. 어, 칠락이 여섯 수가 살아왔었는데요. 어, 여기에서 역시 보너스 볼 20이 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수가 이제 팔락으로 넘어갔네요. 자, 다음은 어 관심 그룹을 세 그룹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어, 첫 번째 그룹에서는 어, 보너스 볼 20이 나왔고요. 두 번째 그룹에서는 34하고 어, 44가 출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서는 15가 나왔어요. 어 관심 그룹이 요 근래 좀 적중률이 상당히 높네요. 지난 지난주도 지나, 어, 관심 그룹이 어, 적중을 어, 거의 다 했듯. 100% 적중이었던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여기 출 관심 그룹이 적중률이 높아졌습니다. 자, 다음은 어, 금요일날 올려드린 세수 중에서 이거 했는데요. 어, 여기는 원본 자체가 전멸했습니다. 원본이 전멸해서 이 세수는 당연히 그럼 전멸이죠. 어, 그래서 이 그룹은 다음 주에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이 대상수는 바뀝니다. 숫자는 바뀌고, 또 개수도 바뀌고요. 그래서 어, 또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필출 삼수 크럽입니다. 어, 라이님 자료 어, 세수로 올려주셨는데요. 어, 여기서는 어, 라이님 자료 때 음, 라이님께서는 34, 37, 42를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34가 출했습니다. 어, 라인 자료가 이제 다시 이제 안정을 찾은 것 같죠. 이제 계속 적정하고 있습니다. 어, 라인 자료의 장점은 어, 일찍 올려주시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면 올려주시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충분히 검토를 하실 수가 있어서 좋죠. 어, 설령 라인 자료가 전멸을 하더라도 월요일날 미리 올려주셨기 때문에 어, 그 일주일 동안 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쓰시는 거라 어, 그, 뭐냐면, 어, 설령, 전멸을 해도, 그 크게 피해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일찍 올려주시니까요. 충분히 이제 본인 자료하고 비교해서 쓰시는 거니까, 어, 안 나와도, 어, 라이님 자료, 그, 뭐냐면, 어, 그, 우리, 어, 시청하신 분들께, 어,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 일찍 올려주셔서 좋죠? 자, 다음은, 어, 컨터 제자료입니다. 아, 제가 역시 세 수를 올려드렸는데요. 아, 여기는 1하고 2하고 15를 올려드렸습니다. 아, 그런는데 여기서는 15가 출했습니다. 아, 핀출 3수 크롭은 라인, 라인님 자료하고 제자료하고 두 개가 다 적중을 해서 어, 이건 좀 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두 자료가 다 적중이 돼서요. 자 여기까지로 어, 복귀 방송 마치고요. 어, 내일, 월요일 날은, 어, 대분류하고, 어, 특이 패턴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출 삼스크롭, 어, 자료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어, 화면 밑에, 화면 아래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